뉴스나 유튜브에 온전신의 집값 40% 폭락 주택가격 폭락 뭐이런 얘기 나오지만 실질적으로 오바입니다 오바 무슨 집값 주택 가격이 40% 50% 폭락 입니까 국한적으로 아파트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명확하게 잘 아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옛날 생각이 무척 납니다. 노천이 아가씨가 얘기를 하다가 나는 수승과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큰 걱정은 없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수승과 아파트도 아파트 나름이고 또 부동산 미친듯이 상승하지만 언제 바뀔 줄 모르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수성구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젊은 아가씨들 천진데 굳이 5천 친 아가씨를 만날 이유가 있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는 격이 기억이 납니다 뭐더 심하게 얘기를 했지만은 방송상 얘기하기는 그렇고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은 실질적으로 대구에서는 수성구의 아파트 가격이 가장 높은 걸로 확인이 되었고 대부분 땅값도 수성구가 가장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아파트가 전문은 아니죠. 그리고 내가 돈을 벌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면 은 수송구의 아파트든 강남의 아파트든 얼마든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고요. 그리고 부동산은 언제든지 변화물상하게 수시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갈 수 있는 정보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저의 얘기입니다. 아무튼 TV나 뉴스에 아파트가 폭락이다 뭐 하락이다 엄청난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만 실제 그게 전국에 다 반영되는 것인지 우리 동네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 대구에 반영이 되는 것인지 그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아파트는 실제 공급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하락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거기다가 경기 악화에 그리고 미분양 사태 그리고 환율 급등과 여러가지 요인들 때문에 아파트는 하락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요. 물론 대구의 갭투자나 투기세력들이 워낙 많이 투기를 하였기 때문에 거품이 엄청나게 쌓인 건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대구 자체에서 계속해서 거래가 되었는 분들은 평균적으로 재개발 보상을 받았는 분들이 아파트 구입을 했거나 상가주택 다가오주택 고마 빌딩을 구입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만 얘기를 드리면 실질적으로 아파트 하락 폭락에 관계없이 대구 상가주택, 다가구 주택은 그만큼 투기 세력들이 투기를 했는 것도 아니고 재개발 보상을 받아서 실수자 요 위주로 거래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대구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에 폭락은 없을 것이다. 단, 재개발 보상으로 워낙 거래가 잘 되다 보니까 종합건설에서 실질적으로 신축주택, 상가주택 마찬가지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 평당 금액을 너무 높게 책정해서 거래 했는 부분들은 문제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옛날 구택 옛날에 오래된 주택을 구입 하는 데 있어서 가격을 너무 높게 평가하고 구입을 했죠 하지만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사실 팔리기만 팔리면 가격을 높게 주고 구입을 하더라도 마진만 남으면 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현실적으로 갑작스럽게 이와 같은 경기 악화 침체 모든 경제적인 전반적으로 지금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신축 상가주택은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구축 상가주택이나 원룸 건물들은 여유가 있는 분들은 아직까지 급매물로 매물이 나오는 경우는 잘 없는 편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실제 2022년 10월까지 상가주택 거래가 얼마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게 되면은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보다는 실제 더 많이 거래가 되었다. 2022년 현재 10월 뭐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 대부분 토지나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근린생활시설 위주로 2022년도 10월까지 거래된 내역들입니다. 뭐 지산동, 범어동 법물동 관계없이 평균적으로 14억이든 28억이든 어느 정도 거래될 수 있는 다가구 주택이나 고마 빌딩들은 거래가 어느 정도 되었다 하는 것을 그냥 화면으로만 봐도 한눈에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요. 평균적인 거래 금액들은 대부분 보면 10억대 초반대가 많은 편이고 중반대가 간혹 있고 그리고 걸린 생활 시설로 해서 상가 건물에 분양받았는 상가들도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한 번씩 대도로변을 보면 되면 20억, 30억, 지금 뭐, 마찬가지 60억, 이런 평수의 그리고 높은 금액들은 대부분 뭐, 법인에서 구입을 해서 통상과 건물을 짓거나 분양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마찬가지 뭐, 수성구 자체의 범어 내글이나 아니면은 수성 1, 2상가 정도의 아파트 주변에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평균적으로 높은 금액들은 아니지만 저렴한 상가나 아니면은 뭐 개별적인 분양하는 상가, 그리고 다가구 주택, 그리고 일부 토지들이 뭐 어느 정도 선에서는 거래가 되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물론 뭐 이런 180억짜리 사실 뭐살 수도 없고 꿈에 있는 금액이지만은 뭐 이런 금액들도 되도록은 법인으로 해서 구입을 해서 다시 분양을 하기 위해서 구입을 했는 것도 많고요. 뭐, 여기 배역도 있고, 뭐, 돈 가치가 뭐, 아무리 없어도, 뭐, 자꾸는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살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 뭐, 잡으면 20억이다, 30억이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실제 아직도 그런 금액들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있고, 분양을 받는 사람들은 또 일부 분양을 받고 있고, 그리고 다가구주택이나 주택 구입을 하는 분들은 어느정도 구입을 하고 있다. 단지 아파트와 비교를 했을 때는 아파트 거래되는 것보다 다가구주택, 상가, 걸린생활시설, 분양을 받는 분들이 생각외로좀더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지도만 봤을 때는 뭐 하나하나 다 찍어볼 필요는 없겠죠. 뭐 찍어보면 다가구주택이든 주택이든 다 혼합돼서 나오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별도로 분리를 한다면 다가구 주택, 오피스텔보다는 실질적으로 2022년 현재 10월까지 거래가 많이 되었는 것은 다가구 주택이나 주택들, 상가주택들, 그리고 단독주택들 그렇게 거래가 되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은 연립이나 빌라 다세다는 다세대는 다 제외하고 실제 지금 옵션 선택을 해서 보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대부분 다가구 주택 상가주택 토지 아니면은 뭐 걸린 생활시설로 분양 했는 것들을 확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영상을 찍기 전에도 먼저 확인을 해 봤지만 은 어느정도 일부 거래는 되었고요 물론 뭐 22년 뭐 초에 거래되는 것들이 평균적으로 좀 많은 편입니다 뭐뒤 후반 쪽으로는 사실 지금 뭐뉴스나 신문에 워낙 뭐 아트 파 폭락이다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군중 심리에 의해서 많은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월세가 나오고 어느 정도 뭐 임대 수익이 나오는 부분에서는 아파트 실수요자보다는 차라리 대구의 뭐 재개발 때문에 땅들이 많이 사라졌죠. 그 땅에서 지상에 위치하고 있는 다가구주택, 상가주택, 연립, 빌라, 마찬가지 주택들도 엄청나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멸실되고 철거되었기 때문에 그만큼 수요는 부족할 수도 있다고도 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도 모시다시피 엄청나게 많은 부분의 부지에 땅들이 없어졌다는 것은 여 자체 안에 다가구 주택이든 상가주택이든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단독주택 1,2층짜리들이 대부분 철거되고 멸실되었기 때문에 공급과잉 자체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생겨날까요 향후에는 어떤 상황들이 생겨날까요 계속해서 좋아질까요 계속해서 날파, 나빠질까요 가 이제 관건이 되겠죠 현재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구축이 그렇게 가격이 급락해서 나오는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잘 없는 편입니다 하지만 은 신축 상가주택이나 다가구 주택들 소위 말해서 근자의 건물을 지었는 건물들이 매매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물론 종합건설에서 신축건물을 짓게 되면 한두 채를 짓는 게 아니죠. 1년에 3, 네채 짓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뭐 8m든 뭐 10m든 관계가 없는 넓은 도로면 관계없지만 4m, 6m의 신축건물로 지어서 거래가 안 되고 있는 것들도 있고요. 8m 마찬가지. 기본적으로 땅 가격을 뭐 10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도 주고 상가주택을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결국은 그땅 가격이 천만원 이천만원이 되면 뭐가 문제냐 건축비용 마사가지 원자재 값 올랐죠 그 다음에 땅값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총 매매 가격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매매 가격에 마진도 마진 이지만은 실제 총 모두 금액이 높기 때문에 쉽게 거래가 안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존의 아파트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인부들이 외지에서 들어왔습니다. 실제 대구 자체에서 조달된 것도 있지만 은그 인부들이 대부분 어디에 살았냐. 신축 원룸 건물에 살지를 않았죠. 그럼 대부분 오래된 원룸 건물에 살았거나 아니면 오래된 원룸 건물에 주인세대를 얻어서 단체로 세4명이 살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월세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런 인부들이 다 빠져 나간다면 대구 자체에서 다 빠져 나가게 되면 오래된 원룸 건물들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리고 예전에 원룸 건물 뭐 가격이 월세가 뭐 30만원에서 25만원 정도까지 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은 지금 재개발 여파 때문에 뭐 원룸 가격이 35만원에서 40만원까지도 올랐습니다. 물론 원룸 뿐만 아니라 투룸, 쓰리룸다 같이 올랐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서서히 조금씩 내리고 있고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금 금리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금리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한 번씩 올랐다가 내리다가를 반복하는데요. 이 주기가 뭐 엄청나게 짧은 편이었고요. 물론 요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릴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일반 서민이나 중산층 마찬가지 대부분 초토화됩니다.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금리는 계속해서 올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리 부분에 대해서 변동이 좀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가장 큰 변동은 대구에 등록되지 않은 엄청나게 많은 인부들이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면서 오래된 원룸, 임대료가 다시 옛날처럼 복귀가 될것 같고요. 그리고 수준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래된 원룸 건물보다는 차라리 엘리베이터가 있는 준신축이나 신축 위주로 갈아타기를 하거나 아니면 은 원룸 월세 가격이 계속 내린다면 당연히 한 번씩 다시 완기가 도래되게 되면 은 갈아타기를 할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다. 또한 경기가 계속해서 악화되게 되면 공장을 하는 분들이나 아니면 사업을 하는 분들 마찬가지 돈이 필요해서 어떤 경제적인 압박 때문에 구축 빌라를 팔거나 구축 원룸을 파는 사례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되지, 되지만 은 그런 사례들이 과연 얼마나 많이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은 가장 시급하게 실질적으로 뭐 종합건설에서 원룸 건물을 신축으로 많이 지었는 종합건설에서는 적어도 전체는 아니겠지만 은 건매물로 원가 정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건물들도 나오지 않을까. 물론 지금도 그런 건매물, 신축 원룸 건물이나 상가주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대도로변의 고마 빌딩이나 아직 일반적인 빌딩들은 뭐 임대가 제대로 나가고 있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어느 정도 여윳돈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아직까지는 금매물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이 결국은 다 사업을 해서 돈을 벌었는 분들이기 때문에 금리에 압박을 받거나 경제적인 압박을 받게 되면 금매물로 내놓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수성구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뭐 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기본적으로 전화 오시는 분들이 건매물 상가주택이나 다가구주택, 꼬마빌딩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건매물을 찾는 분들이 계셔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실질적으로 뭐 버블이다, 뭐 거품이다, 엄청나게 가격이 상승했다, 뭐 언론에서, 뉴스에서, 인터넷에서 얘기가 나오지만은 그 동네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서울따라 틀리고 인천 틀리고 경기 틀리고 대구 틀리고 부산 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을 읽고 내가 살고 있는 내가 투자해야 될 곳에 경기 흐름을 어느정도 숙지하거나 그리고 거래되는 부동산 동향을 정확하게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론 경기 악화 때문에 뭐 대도로변에 상가주택 뭐 마찬가지 현수막들이 절비하게 걸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과감하게 월세를 내려야 되죠 누군가 얻으러 오겠지 누군가 뭐 계약을 해 주겠지 언젠간 계약이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과감하게 금액을 줄였다가 다시 경기가 좋으면 금액을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실제 빙 상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월세를 내려서라도 임대 계약을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다. 왜 지금 이 시기가 내년까지 갈지 내후년까지 갈지 장기적으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어떤 경기 악화에 영향이 되었을 때를 뒤돌아보면 평균적으로 3, 4년 정도 4, 5년 정도는 어느 정도 지속된 걸로 확인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제 얘기조차도 뭐다 맞을 수는 없고 맞다고 생각도 아닙니다. 저는 제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어떤 분들은 뭐 3년, 4년 뒤면 또 아파트가 오른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뭐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는 것처럼 생각이 다 틀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움직이며 일을 하는 사람과 앉아서 책을 보는 사람과 앉아서 뉴스, 유튜브를 보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모든 판단은 본인들이 하시고 실질적으로 가장 현명한 생각과 판단으로 움직이시는 것이 돈을 벌수 있는 위기의 대처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대구수성구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실거래되는 내용을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